네, 안녕하세요 싸움벽 여러분 오늘은 날도 춥고 해서 국대 모양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싸움벽 여러분 오늘은 어, 날도 춥고 해서 저희 이제 태릉선촌에서 국가대표 선수 국가대표 유도 선수들이 뭐 올림픽하고 이제 뭐 유럽투어 뛸때 올림픽 올림픽 네, 가져올게요 자, 자, 올림픽 뛸 때와 뭐 유럽투어 뛸때 먹는 어, 올림픽 보양식 올림피언들의 보양식 국대 보양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 티어 봐줬어요. 아, 아, 좀 오늘은 태릉서 온천에서 국대 선수들이 올림픽이라든지 뭐 많은 여타 국제 대회를 뛸때 외국에서 먹는 일 티어 국대 모양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에 나가면 음식도 입에 안 맞고. 이라면만 먹어도 되게 몸에 이 좋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거기에다가 국가대표 유도 선수들이 차안을한게 여기에다가 곰탕을 넣어서 먹으면 정말 몸에 좋겠다 사실 한국에서 먹으면 그런 느낌이 안 들겠죠 근데 그게 이영만리 타국에서 먹으니까 와이 힘이 불끈불끈 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에 체중 감량을 하려면 음식 무게는 최대한 덜 나가고 최대한 그칼로리높아 힘을 최대한 쓸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가장 적합한 음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마 이 레시피를 보시면 백종원 선생님도 놀라실 수 음. 있을 정도로 어, 고칼로리의 에너지 음식이다 사실 보양, 한국의 보양식품면 그거 전부 다 고단백 고칼로리거든요 이 곰탕 자체에 그 소금 간이 돼 있기 때문에 라면 스프를 반만 뿌리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라면 세개를 제가 지금 끓일 건데 스프를 하나 반만 넣어야 된다 이 후레이크는 아이 두부김치 라면 잘못 샀네 아무튼 후레이크는 다 넣으세요. 스프는 한개 반만... 아 라면에 반만 넣고 물이 끓기 시작하면 저희가 이제 외국에서도 뭐 마트 같은 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마트에서 소고기로 다가 해가지고 이제 라면이 끓기 전에 이런 거해야돼 소고기를 넣어 주세요. 왜 웃는 거? <웃음> 여기 돼지고기가 안 되는 게 뭐냐면 곰탕 베이스이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넣으면 돼지와 소가 상충하는 그런 어떤 맛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곰탕 스톡에는 소고기를 넣도록 하세요, 여러분. 벌써 몸에 좋은 냄새 나죠, 여러분? 이뭔 개소리야! 안 나요? Nope. 이제 이 라면이 끓기만을, 아니 물이 끓기만을 좀 기다리시면 됩니다. 얼른 뭐 소리요? 제가 그막 어렸을 때뭐 라면을 먹으면 안 된다, 판사 음료 먹으면 뭐안 뭐안 된다 그렇게 해서는 뭐큰 선수 될수 없다 뭐 여러 감독 선생님부터 시작 선배들이 막 그런 얘기를 엄청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태릉에 딱 처음 들어갔는데 선배들이 첫날차 막내 1위화 해가지고 라면부터 끓이라는 거예요. 그네 명이서 먹는데 라면을 30개 끓여서 네 명이서 먹었어요. 제가 그거를 경험하고 나서 든 생각이 뭐.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하는데 그것보다 제일 안 좋은 게 저는 이제 스트레스 같아요.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없겠지만 먹는 걸로라도 스트레스를 안 받는 삶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자 물이 이제 끓을 때 끓을 때 여기서 면을 넣기 전에 바로 계란을 넣어줘야 돼요. 단시간에 이 고칼로리를 몸에 때려 넣는다라는 느낌으로 후루룩 후루룩 들어올 수 있게. 자, 그리고 이제 물이 끓으면 이제 면을 넣어가지고. 완성이라 이 말이야. 자, 어... 국대들이 먹는 일티어 라면, 몸에 좋은 일티어 라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이 먹어야 돼. 최대한 남자 가치에서는 남들이 이상이 될수 없다는 말을 상기하면서 다 때려 넣어야 돼. 계란도 많이 들어가고 고기도 들어가고곰탕 육수 베이스여가지고 이 흔히 먹는 라면의 그짠 맛보다 라면 이 되게 고소한 맛이 나요. 그러면 와 이게 다 고기다. 나는 지금 고단백 고열량 식사를 한다. 그 진짜 몸에 좋은 거다. 그 느낌을 계속 내 착각 시켜야 돼. 이렇게 먹으면 안 건강해질 수가 없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국가대표 되기 위해서 올림픽 나가려고 하다 보면, 세계 랭킹 싹다 보면, 얼마나 많은 수많은 난간과 역경이, 어? 덮쳐 오겠습니까? 그거를 이기 위한 또이 훈련의 일환이에요. 이긴다고 해서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진다고 해서 내그역경에 지지 않고, 응?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로 이 이런 음식을 항상 먹어야 돼요. 승자는 승리를 갖지만, 패자는 승리를 제외한 모든 것을 갖는다. 그런 생각으로, 승자는 승리를 갖지만, 패자는 승리를 제외한 모든 것을 갖는다. 그런 생각으로, 항상 긍정적으로, 식사할 때부터. 네. 예? 아니, 너무 많이 넣었어요. 그런 생각으로, 음. 여러분에게 이 요리를 한번 선보이고 싶었습니다. 국가대표 올림픽 일티어 라면, 라면은 신라면 블랙, 봉탕 국물은 비비고 계란은 동물복지 유정란. 응. 35,000원에 보양식.